이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말하면 가화만사성이다 그런 말과 같습니다 집안이 잘 되려면 허목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에, 집안이 화합을 하면 만사가 다 성취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에, 부처님의 근본정신이 자비정신이라고 하면은 그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화합입니다. 우리가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그러는데 이것은 언제나 우리가 영원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인류가 모든 사람이 다 화합을 해야 삽니다. 우리 인간시대 이전에 공룡이라고 하는 그 짐승이 가장 힘이 세고 세상의 제일이었는데 그게 망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은 화합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공룡이 너무나 힘이 좋으니까 세상을 다 집어먹은 거예요. 그러다 자기들끼리 싸워서 망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 요즘도 지금 세계가 평화라고 말은 하면서도 대단히 싸움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조계정도 어, 싸움을 시작했어요. 그, 자주 하는 편인데 그, 어째서 그렇게 싸움을 하느냐 싸움을 하는 걸 하지 마라 그러면서 싸움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은 부처님 말씀에 보면은 말법 시대에 가면은 투쟁이 된 거라 싸움하는 것이 가장 발달될 것이다. 예언을 하셨어 그러니까 부처님 예언을 좀 맞춰 드리려고 그렇게 했어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해석이 안 됩니다. 세상에 웬 중이 싸움을 하느냐?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는데, 싸우거든 그거는 이유가 아무리 봐도 어, 없고 꼭 있다고 하면은 결의 차이를 예, 스님들도 수행이 덜 돼가지고 집착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애착을 하는데 스님들은 집착을 해가지고 자기 의견이 옳다는 거예요 맨날 자기가 옳지 이게 덜 돼서 그래요 예, 수행을 다 끝마치면은 싸우고 말 것도 없어요. 화합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할 것도 말 것도 없는데 결국에 싸우는 그 이유가 뭐냐 덜 돼서 그렇습니다. 이건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 대신 그렇게 하다가 또 얼른 합쳐버리면 돼요. 싸우고보니까될수 없더라.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하는 걸로 여러분은 이해를 하셔야지 괜히 스님들이 싸움을 하니까 심통이 나가지고 그러다 보면 쌍통이 틀어져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할때 그런 거뭐 신경 쓸 것이 없어. 그또 그것도 허락에도 못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힘이 없어서 재미도 없고 뭐 허락에도 이제 못 하는데 한참 에그 수도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 보시지만은 그 달마 대사 가끔 보시죠? 달마 대사가 어떻게 생겼어요? 되게 달마 대사는 성질이 막 나가지고. 얼굴이 상하지요도처님 상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제가 마침 그몇년 전에 태국을 갔었는데 그조민의 회장이 달마대사를 모양을 여러 가지 달마를 그 수집을 했더라고요. 유형을 딱 놓고 보니까 열 다섯 분인가 여섯 분인데 그세 가지 종류로 이렇게 딱 나눠놨어요. 어떤 달마는 아주 성질이 나가지고 그냥 곧 잡아먹을 듯이 된 그런 달마 담마, 그런 달마를 수집을 해서 모아놨고 또 한쪽은 아주 무표정한 달마가 있더라고요 무 표정도 없는 달마가 있어요 또 한, 한쪽으로는 한 포대화상 같은 달마를또 잔뜩 모아놨어요 그러고는 저대로 하는 얘기가 이 달마가 다 같은 달마냐 아니냐 그래 물어요. 그래서 아니, 당신이 수집을 할때 뭐이라고 알고 했느냐 그러니까 다 달마라 간대요어 아, 그러면 그야 맞지 달마지 아니냐 기냐 할게 없지 않느냐. 그 대신 내가 보니까 종류가 다르다. 어째서 다르냐 그러면은. 에, 달마대사가 아, 수도를 한참 열심히 하는데 마장이 와가지고 싸움을 섬뜩 할 때는 그 성질을 내가지고 싸우는 그런 크막한 인상파 그런 달마가 여기서 이제 공부가 한참 될때 그, 되기 전에 성질 난 그런 모양이고 아주 무표정한 것은 이제 선정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싸우고 말 것이 없으니까 상당히 편안한 그런 자세다. 그리고 약간 포대화상처럼 웃는 달마는 이제 완전히 수행이 끝나서 이제 중생 교화하려고 웃고 나오는 그런 달마니까 그렇게 알면 되겠다. 그러니까 아, 과연 참고승이라고 그래요? 응? 그렇게해석한 놈이 우리가 있겠소? 같은 달마인데 열댓 개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에, 요즘에 이제 에, 이거는 절대로 어, 무슨 그, 어, 내가 말을 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 스님들이나 신도들이나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은 심각한 얼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보니까 그리고 큰 신도하고 큰 스님일수록 성질을 잘라요 그래서 어, 스리랑카 스님들이 와서 보고 놀란답니다 고승 좀 만나게 해달라 그러면 가서 보면 고승이 성질을 내고 있대요 그러고또큰 신도일수록 성질이 지랄이래요 그래서, 그래서 어째서, 어째서 그러는가 자기들은 해석이 안된대요 응? 큰 놈들이 그러니까 응? 그래가지고는 이제 자기 나라가서 대접받고 잔뜩 얻어먹고 한다 소리가 한국에는 불교가 없다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 부처님의 정신이 근본 정신이 자비 정신인데 응? 자비심은 하나도 없고 제일 큰중 제일 큰 신도일수록 성질이 지랄이고 에, 입은 쪽제비만으로 오그라지고 <웃음> 눈은 놀랜 토끼고 아주 복잡하다는 거야요 응? 그 말이 되지 않아요 아주 무서운 얘기요 이거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대단히 참 속으로 안됐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걸 꼭 나쁘다고만 보지를 말고 사실은 큰 스님 큰 신도일수록 밑에 놈이 다 떨어지지를 않 하거든요 밑에 놈이 자꾸 치 밟고 올라오니까 이제 언제 넘어질지 모르니까 이제 성질이 나가지고 이놈이 계속 주위를 살피다 보니까 여상하게 된 거예요. 응? 세상에 그럴 거아닙니까 무슨 집단이든지 그냥 어느 집단처럼 그냥 무조건 그냥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이거는 어째서 그렇소? 어째서 그렇소? <웃음> 이게 뭐 따지거든. 응? 자꾸 따진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거 뭐다알 수가 있습니까? 뭐큰중이고뭐큰신도라 해봐야 그래 10년, 20년, 그래 겨우 공부한 게 30년 가지고 풀어먹는 건데, 아, 그냥 누급을 내려온 걸 가지고 들이 되니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질 나니까 얼굴이 항상 찡그려가지고, <웃음> 그래, 돼버린 거예요. 응? 여기는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벌써 얼굴이 환하지 않아요? 딱 보니까 이 정도면 수준급이에요. 응? 그래서, 에 제가 이제 수준 높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오해는 하지 마시오. 오해해 하면은 지옥에 갑니다. 이해를 하면은 천당 극락하는 것이고 오해를 하면은 지옥 가니까 결국에 이제 중 때문에 지옥 가면은 또 나도 또 따라가야 돼요. 복잡하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해하자. 이렇게 먼저 전제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에 원장 스님이나 큰 스님들이 와서 많은 법회를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제가 아무리 잘을 나게 해봐도 안 돼요 사람들이 훨씬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말하자면 그 이삭이나 돕는 그런 식인데요 조금만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면 내가 받아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또 원장님이 자유를 하래요. 나보고, 티아라 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그렇게 자유스럽게 할 테니, 마음을 우선 편안하게, 심각한 얼굴은 절대로 갖지 말고, 자유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가지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이 화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시대는 대단히 어렵다고 하면서도 화합을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아, 참 40년이 넘게 고생을 하다가 유엔에 가입도 되고 또 얼마 아니면 남북통일도 되고 또그 지방자치제가 돼서 이제 서로 화목하게 됐는데 이 화합을 하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뜻이 맞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서로 통해야 돼 그렇죠? 이, 마음이 통해야지, 그리 심통이 두 가지입니다. 마음이 통하는 거 있고, 안 통하면 틀어지는 게 심통하고, 이 통이 두 개인데, 틀어지면 안 돼. 맞아야 돼. 특제 뜻이 맞아야 화합이 됩니다. 그래서 도적질을 해도 뜻이 맞아야 된다. 그러지? 뜻이 안 맞으면 도적질이 안 돼요. 응? 우리 절집에도 그 말이,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에, 대중이 원하면 은 소도 잡아먹는다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 불살생, 살생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대인데도 그 중에 큰 에, 소도 잡아먹어야 될 경우가서는 잡아먹어야 돼 그건 왜 그러냐 대중화합이 깨지지 않도록 따라가자 이거요 따라가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냥 다 틀어져가지고 각각 놀면 어떻게 돼요? 화합이 안 돼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성이 뭐냐 그러면 은 화합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추원을 해봐도 각각 등보채 각각 놀자 이거예요? <웃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이 각각 놀지 말고 합쳐보자 그래서 동참불공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절대 동참 안 했습니다 개인 불공이에요 새벽부터 중이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목탁을 치면은 15짜리 간단간단하게 건단지는 해서 불공을 해도 오후 2시 되면 15번을 해요. 그러고 나면 목, 목통이 이만해. 완전히 뭐, 갑상선이 싹 이렇게 나와버려요. 응? 근데 지금은 안 해버리잖아요. 지금은 딱 그냥 한꺼번에, 응? 동참 이렇게 하게 돼 있어. 그만큼, 이 승가라고 하는 것은 잠시 싸우더라도 크게 화합하는 그런 것이 원래 승가상입니다 특히나 각자가 모여서 탈도에서 모인 사람들이 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화합을 안 하면 절대 안되겠이 뜻이 맞아야 돼요 이? 이유 없이 뜻이 맞아야 된다 그래서 의화동지라 뜻으로 화합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동지를 얻어야 된다 다그렇습니 이 동지가 없으면 절대 이 불사가 안됩니다 인간이 하는 것은 전부가 사업인데 일종의 사업으로 보면 은 첫째, 자기 개인의 일 본분사 자기 생사 문제 해결하는 일을 본분사라 그럽니다 내가 어째서 태어났느냐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본분사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볼 때는 가사, 가정사, 가사 그게 사업이에요 가사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어머니, 아버지, 부부가 화합이 돼 뜻이 맞아야 돼요 부부가 틀어져 버리면 자식은 자동 틀어져 버려요 그래서 절대로 부부는 싸우지 마라 물론 안 보이는 데서는 싸워야 돼요 이불 속에서 뭐 레슬링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괜찮은데 남 보는데 식구들이 있는데 어린애 있는데 절대 싸움하는 거 그러면 그놈들이 배워 애들이 다 배워요 응? 그러니까 그것을 잘 정신 차려야 돼 그다음에 이제 사회 단체가 다 사업을 해야 돼 물론 그건 이제 사업이 잘 됩니다 또 국사, 국가사업 이것도 전부 사업이에요 또 국제사업, 세계평화 이게 국제사업입니다 결국에 사람이 하는 짓은 뭐든지 사업이야. 절에서 하는 것은 불사라. 그러잖아요. 부처님 일하는 건 불사다. 그러거든. 그래서 우선 그렇게 뜻이 맞아야 돼. 여러분들도 아무리 각각 모였지만은 주지수님을 중심으로 정점을 향해서 화합이 돼. 그게 사업의 진리입니다. 진리가 뭐 따로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응? 그다음에 구화무쟁이라 입으로 화합을 하는데 있어서는 말다툼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 화합이 깨지는 건 되게 말이에요. 응? 말 잘못하면 그냥 감정이 상해가지고 화합이 깨져요. 그렇죠? 구시화문이라 입이 아주 화끈게 있는 대단히 문제. 그나이 입을 가지고 거짓말을 많이. 거짓말하면은 이제 탈로 나면 화합이 다 깨져버려요. 되게 이제 입 보면 알아요. 입이 약실없이 얍실 이런 사람은 거짓말을 많이 해서 이게 달아졌어요. <웃음> 큰일 없습니다. 입이 두꺼운 사람은 거짓말 잘안 해요. 응? 입이 퉁퉁한 사람은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그런데 한번 했다 하면 큰 거짓말 해버려요. 그 업이니까 구업 이 업이랑 아주 거야간등이요. 그래서 이 중구난방이라 그러거든요. 응? 말이 많으면 이게 막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 어지간한 말을 안 해야 돼요. 가급적 무언 무언을 해야 돼. 단체가 움직일 때는 그 대신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구동성으로 한쪽 방향으로 몰아줘야 돼. 이게 황합의 소리입니다. 그러지? 절대 이 입을 가지고 함부로 해서 화합을 깨는 일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 본래 말은 또재밌는 말이 있어요. 중구난방이란 말이, 이게 중입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중구난방이라. 그 발음이 달라요. 여러 사람 입은 그냥 중구라고 하고, 중입은 중구라고 해요. 이게 발음이 조금 다르습니다. 원래 중입은 막을 수가 없어요. 말을 안 하면 죽어도 안 하는데, 했다 하면 막째 버립니다. 응? 뭐, 말이 맞소 틀려? 나도 한참 하다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응? 에. 근데 어쨌든, 이, 입조심이야. 화합하는 데는 입을 어쨌든 봉해야 돼. 응? 근데 한국 사람은 되게 그렇답니다. 여럿이 모아놓고 말을 하면 안 한대. 그게 특징이야. 그러니까, 통솔 잘하는 사람은 야라을 모아놓고 얘기한다. 뒤에서 차떼 얘기를 하네. 그러면 체면 지키니라고 말을 안 하거든. 워낙 한국 사람은 체면의 발달이 돼가지고 체면은 잘 지켜요. 그런데 돌아서면 지랄을 합니다. 이게 한국 사람 습성이 그래. 이게 그러니까 뒤에서 지랄하는 건안 들어야 돼. 응? 그래서 뒤에서는 임금님 욕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듣는 데서 하는 소리 갖고 시비하면 안 돼. 절대로. 이거 대단한 통솔 방법입니다 응? 그래서 어쨌든 이 입을 어떻게든지 화합하는 쪽으로 하려면 은 막고 안 막아지면 못나오게 틀어막고 했다 가면 쭉째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게 화합하는 길이요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신화동주라 화합하는 데 있어서는 몸으로서 화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 거주해야 돼요 자주 모여야 뭐돼 응? 그냥 누가 어떤 놈이 온다 그럼 막 착착 모여줘야 뭐 돼요. 응? 오지도 안 하고 집에서 전화질만 하고 있으면 안돼 일이 안 돼. 응? 그럴 거 아닙니까? 이 가정 사업도 그래요. 가정 가사도 보면은 이 부부가 결혼을 하면 반드시 동주 거주 같이 거주해야 그게 사업이 되잖아요. 근데 그냥 결혼하자마자 한 놈은 미국 가고 한 놈은 본국에 있고 그래가지고 전화로만 너 얘기 안 나냐? <웃음> 그거 대고스시고이 응? 자식 농사라는 게 제일 첫째 큰 사업인데 아 자식도 못나고 앉아가지고 전화로만 내가 곧갈 텐데 내가 뭐뭐 뭐 씨는 안 뿌렸지만 하나 나놔라 그러면 그것이 사업이 안돼 응? 절대 안돼또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아파트를 막 사주면 절대 안 됩니다 응? 아파트 사주면 방이 두개세개 개 되니까 서로 나눠가지고 서로 응?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하고 아이 나 피곤하다 들어가야겠다 그럼 서로 들어가가지고는 이제 문이 제거수고 아것도안 <웃음> 되거든요 그러다니, 한 서너 달 가버리면, 이제, 권태증 나면, 도장 찍으라. 헤어지자, 이거요. 미리서 헤어져보자. 아, 세상에, 돼 보지도 않고, 어떻게 되고 또도 그것이. 응? 옛날 할머니들이 자랑거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때 이 자식을 여우면 방을 따로 안 주지 않아. 응? 조그마한 방. 방도 조그마한데다가, 농도 큰거 집어넣고. 그러면 그냥 첫날 저녁부터 딱 붙어버리니까, 뭐 사업이 안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참 지혜스러운 분들이에요, 응? 거기다 이제 숟가락도 두개 이상 안 줘요. 응? 숟가락질 하다가 하나 모가지 부러지만 하나 가지고 둘이 떠먹이다 보면 <웃음> 전혀 그어 버리잖아, 전혀. 아주 잘된 거예요, 그것같이 잘된 거지. 그렇죠? 이렇게 잘된 옛날 제도를, 뭐, 예. 틀렸다 안돼 요새 사람들 문제가 있어 그러고 나무 여자를 데려오는 놈이 말이요 남자 새끼가 돈안 가져온다고 또 지랄하는 놈 그런거지 <웃음> 개똥같은 놈이군요 그래서 또 여자도 그래요 여자도 없는 집에 가서 살림을 키워야 큰소리 치지 있는 집에 시집가면 일생 그저 큰소리 못 치는 거예요탁또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그러니까, 없는 놈을 골라서. <웃음> 근데 미친놈들이 있는 놈만 찾아가니까, 가서 이제 당하고 나오고 지랄하고 우울하고 있는 거. 이거 다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같이 이렇게 안 가보고도 아는 놈이 도사 아니에 가보고도 모르는 놈이 병신이야. <웃음> 큰일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화합의 원리가 뭐냐 결국에 신구의 삼업이 청정하면은 자동되게 돼 있어. 응? 신화 동주라든지 구화 무쟁이라든지 의화 동기라든지 그거이 다신구의 삼업 아닙니까? 이 응? 만날 불교는 그냥 신구의 삼업 아님은 할 얘기가 없습니다. 면만 바꿔서 달라가지고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건치는 방법이 또 이제 있어. 그런 걸 교리다 그래 아주. 이치적으로 딱 하는 거 응? 이렇게 말하는 건뭐라가느냐 그러면 설법이라고 그럽니다 아까 법어 말씀 부처님 응? 부처님 말씀을 말하면법어라 그러고 법어를 설명하는 게 설법이요 거기다 좀살을더 붙이는 거 그게 설교예요 교리적으로 응? 해석하는 게 설교지 별것이죠 응? 근데 요새는 아주 수준이 낮아 설교를 좋아해 설교. 응? 사실은 설법보다도 법 한마디 딱 하면 끝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직성이 안 풀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법사가 입이 다 구업이 더럽게 되도록 이제 나는 이제 더럽게 해야 여러분이 기분이 좋다. 이거야. <웃음> 말하자면 한쪽이 이익을 벌려면 한 놈은 손해가 나야 되잖아요. 설령 이치가 그래. 그래서 나는 아주 그냥 손해보기로 작정한 사람. <웃음>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진짜 여럿이 제 모이다 보면은 자연이 그렇게 신구의사원만 청정하면 되는데, 청정 안할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기준을 정해야 돼요. 그 기준이 뭐냐 그게 바로 계율이라. 약속이에요, 약속. 무엇을 기준을, 약속을 정해놓는 거예요. 응? 인생은 어찌보면 약속게임입니다 근본 약속이 뭐냐 부처님하고 양심으로 약속하는 거 이게 계율이라고 그래요 계율. 그리고 친구하고 약속은 지금도 약속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좋든 싫든 전체가 다 지켜야 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 법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율법 개법, 법률, 이런 얘기가 많지만은 결국에 핵심이 뭐냐? 개유. 계율. 개유를 잘 지키면은, 그 단체가 화합을 합니다. 그럴까, 있는가? <웃음> 예를 들어서, 설정하지 <살생하지> 마라. 설정 <웃음> 안 하면 다 편해. 세상이 편해. 근데 그냥 막 잡아 죽이는 놈이 나오면 골잡도 합니다. 그러죠? 막 설정하는 사람 옆에 오면, 이게 몸이 벌써 싫어해요 눈만 봐도 그걸 게콕 잡아 살생 안 해봐서 잘 모르죠? 주새끼만 하나 딱 잡아 죽여도 눈이 꿈이 들어갑니다 희한한거예요 설생한 응? 사람 보면 눈이 약간 여상스럽게 <웃음> 약간. <웃음> 아주 무성해 고양이 새끼같아요 눈이 응? 그 다음에 도적질 하지 마라. 근데 도적질 하면 어때요? 응? 도적질 한 번도 안 해봤어? 어디 안 해본 사람 펀들 하나도 없지. 이 바늘 도적질 안 해본 사람,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병신이지. 여러분은 점전에서 많이 안 했겠지만, 난 많이 해봤어. 중이 돼서도 했어요. 이 중로를 허다가 보면은 도적질 안할 것. 솔직히 말해서 그래. 그, 1 2칠 때, 그, 해보니까, 도정놈이 많이 맞았어요. 예지게 맞았어요. 나도 그때 이제, 붙들러가서 이제 맞을 뻔 했는데, 그, 어째서 맞냐, 그러면. 이, 절집이라는 게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세입원이 분명치 않으니까, 불사를 시작하다 보면은, 예산하고는 하나도 안맞아요 우턱 빼다, 아래턱에다, 아래턱에다, 우턱에다, 막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그때 재수없이 걸리면 이제 업무상 행령이요. 가버려 그게 도둑놈이야. 그렇지 해서 1 2칠때 얻어맞은 게 반구 이상이 허리 부러지고 배지게 맞아버려. 렸 헐락에서 는게 아니에요. 아 주지가 되면은 어떤 돈이 다니 끌어다가 돼야 되는데, 아이 돈이 앞뒤가 안 맞다. 그러고 또 이제 기억력이 부족해. 참선한다고 만날 멍은 있으니까. 이게 다 잊어버려. 이 부르라고 못부러요 갑자기 <웃음> 그냥 투드로 맞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연이 도덕정이야또 내가 실제로 이제 도덕질 해가지고 맞은 거 얘기해 볼까요? <웃음> 60년도에 내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여기 나면 내가 고참인 것 같아. 나보다 고참은 없죠. 자유당 말기인데요. 먼산 훈련소에 내가 이제 2 9년대 에, 10중대, 1소대 출신인데, 에, 사병으로 갔어. 쫄병으로 이 가가지고, 훈련을 잔뜩 봤는데, 피아로 6단계. 지금 은 없어요. 5단계밖에 없어. 6단계 훈련을 마치고, 그날 저녁에 한참 고대가지고 이제, 점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응? 근데 노래라는게 반란 그겁니다. 하는 소리가 점유의 시체를 넘고 넘고, 한참 넘다가 보니까요. 시간은 다 됐는데 관물하면 빨래뜨는 거 없어져버렸어요 그거 이제 발각이 되면 이제 빠따 춤추고 내 궁뎅이 불라고 난리가 납니다 무조건 패니까 그래서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멀리도 안가고 바로 옆에 있는 걸 갔다 어요 그러고는 이제 또 이제 우멍시럽고 중이 약간 우멍하지 않아요 눈을 지그시 이렇게 반은 뜨고 반은 밟고. <웃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한참 하다 보니까 이제 가슴 속에서 양심선언하는 거예요. 너희놈, 죽놈이 군대까지 와서 도둑질하냐? 큰일 났대요. 그래 이제 1차적으로 이제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또 중학교 때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 어려서 교회 안 가본 놈이 없잖아요. 이쁜 처녀 따라 가다 보면,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그 목사님들이 설교 한참 하다 보면, 이제, 우리처럼 안 하고 그 사람들은 막 성경을 보고 만날, 그죠? 무슨, 뭐, 뭐 아브라함이 무슨 야곱을 낳고, 야곱이 뭐, 배꼽을 낳고, 뭐, 그런 거거든. 그러다 보면 딱내히면 느닷없이 이제 허는 소리가 이제 뭐느닷없하거든막 에게 합해 에게 이러거든. 그런데 일차적으로 해결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계산이 안 맞아 아무리 해도 이 양심에 기스 남은 절대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에 이제 전식으로 이제 또. 네, 참회를 했어 참회지는 활바못자 뭐지 사다야 사바 아무리 사바사바 사바 해도 안돼 근데 안 돼. 양심이라는건 도저히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바꿨어이 내가 얻은 마디아가 그러고 이제 두고 이제 막기로 딱 작정하고 돌아서서 보니까 어느새 그놈도 또 갖다 놨어요 <웃음> 이 군대라 하니 그랬습니다 이 남자의 세계는 확실히 보정놈들이에요 응? 여러분들은 참 여자들이 훌륭한 분들 난 그래서 보살님이라고 그래요 어떤 미친놈은 보살이라고 안하고 보살님 보살님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진짜 보살이 응? 남자라는 게 얼마나 지독합니다 응? 결혼하기 전에는 그냥 별걸 다해준다 해놓고 결혼만 하면 그냥 지랄를 하고 응? 또 그러면서도 또 나무 여자는 실금실금 들이다보니까 또자기끄는 그냥 손도 못대게 합니다 이 <웃음> 응? 원래 그 도적놈 기가 있어요 응?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응? 어쨌든 그런거요 그러니까 도적질 하지마라 그럼 안해야돼요 응? 근데 하는게 그게 업이라 업. 도적질 안하고 살수 있어 없어 여자들은 아주 이쁜 도적놈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친정에 가면 가지가는게 일이에요 그냥 뭐든지 가지가 응? 남자는 더해 아주 아버지 돌아가시면 문표까지 싹바꿔버 <웃음> <웃음> 응? 그런 거예요. 응? 그리고 이손 생긴 게도 적질하게 돼 있어. 요 손이 어떻게 생겼어요? 전부 이렇게 안으로 굽게 돼 있어. 요 손이 안으로 굽지 요 응? 절대 이렇게 뻣뻣하면 꺾어지는 거예요. 소. 그러니까 뭐든 큰감 갖다 놔야 속이 시원해요. 응? 이 특히나 여자들은 조심해야 돼요 며느리 얻을 때 조심할 게 뭐냐면 이 화장이 짧은 사람은 절대 얻어안돼이팔 길이가 짧은 사람은 이팔 앞자 아량이 좁아요 이팔 길이가 부처님한테 쭉 내려간 사람은 아량이 넓어요 폭이 넓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려서만 해도 며느리 얻을 때는 반드시 그 기장을 재워라고옷한벌해준다 해가지고 이게 아주 짧은 놈은 빠꾸 해버려안 해버려가지고요 마지막 퇴자에 그게 근데 지금은 그냥 시어머니들이 이 힘이 없죠희들끼리 좋아하면 내버려둡니까꼭 이게 짧은 놈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꼭그 쥐나 그 다람쥐 같이 다 갖다 퍼먹는 거. 이것만 계속 발달이 돼 있어요. 응? 이손 짧은 사람은 꼭 그렇게 씁니다, 쓰기를. 여기는 없지요. 응? 근데 대게그 보면 이 서양 놈들이 다 더듬놈. 생긴 건 잘생겼는데 춤추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들고 댕기더라고요. 댄스 하는데 가보니까 계속 그려 들고 춤을 춰요. 이거 응? 아, 나무꾼 지껄로 생각하면 아주구나이게 <웃음> 춤도, 이 서양 춤, 모슬춤. 우리나라 춤은 양산도 돌아지는게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는 거 아니에요. 응? 이 문화인 춤이요 문화. 세계 제일이 가는 거요. 예 이걸 모르고 이제 촌스럽다 그러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야. 알아야 돼요, 응? 자, 그건 어쨌든 가는 이 도적질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야 돼. 응? 또 이제 나무 여자 손대지 마라. 그럼손안 대야 돼. 응? 또 남은 남자도 손대면 안 돼요, 응? 마찬가지요, 그거는. 여자나 남자나. 아, 정식으로 허가난 거지 것만 만지지 왜나무걸 손대냐 이 말이야 응? 그러면 가정이 화목해요 그부간에 자기 것만 만지면 누가 뭐라고 해? 응? 허가난 거를 누가 뭐라하냐말이에요 서로 좋지 절대 나무걸 손대만 응? 사실 여러분들이 바보여 나 같은 놈올때 남편을 데리고 와야 내가 응? 싹 그냥 치아씨를 러는데 가서 좀갈 짓죠 할때남먹고손 대지 마라 갑시라 <웃음> 그거 진리입니다 진리가 뭐 다른 거요 행복하게 할수 있는 건 모든 게다 진리예요 음? 그 다음 에술 먹지 마라 안 먹어요 술 많이 퍼먹으면 좀막 입이 실룩실룩하고 <웃음> 손이 왔다 갔다 하다 하면 다보 사고 나버리잖아 큰일 나는 거요 음? 또 거짓말하지 마라 안 해야 돼 하면은 벌써 알아 귀신같이 알아요 그럼 화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계율을, 약속을 잘 지키면 은 반드시 화합을 하게 됩니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참 알고보면 은 첫째 이 계를 잘 그래서 계화동준이랑 계로서 화합을 하는 데 있어서는 화, 함께 준수해야 된다 하나만 지켜가지고는 안 돼요 그건 희비가 되는 거야 전체가 계율을 지켜야 돼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응? 예. 그 다음에 이제, 에... 이화동균이라, 이화동이 사업을 하면 반드시 이해관계가 결과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 이 투자한 것만큼 서로 나누어서 이익을 추구하고 손해가 나면은 또, 같이 한꺼번에 손해를 봐야 돼. 그래야 화합이 돼.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거이 대단히 그 묘하게 돼. 응? 그리고 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에, 화 동해라. 이 보는 것으로 화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해를 같이 해야 이해가 안 되면 절대로 화합이 안 돼. 제일 중요한 건이 견해예요. 견지. 사람이 견해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라. 어른들은 그렇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대행을 잘 비키고 견해를 좀 바르게 하고 또 이익을 서로 나누어서 갖는 거. 이게 결국에 뭐냐. 이게 바로 육화전입니다 여섯 가지, 응? 칠구의 삼업하고, 그렇게 합쳐서 여섯 가지가 말하면, 화합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요새 말로 하면, 사업의 집니다. 그렇게 말할 수있요 아주 쉽지? 흔하십지?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진리의 입장에서 보면 은 우주의 진리나 인생의 진리나 생활의 진리나 사업의 진리나 사교의 진리나 다 하나의 흔덩을어요 이것이 뭐냐? 별국의 화합. 화합을 했다. 화합을 응? 안 하면 아무리 일이 잘 됐더라도 그 일은 틀어집다히중요한거요 솔직히 말해서 불교의 자비정신이나 기독교의 박애 정신이나 유교의 인위정신이나 마호의트의 화목이 목적이 뭐냐? 화학 그래서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이건 영원한 인생의 입니다 아주 쉽죠? 그냥 실천만 하면 돼요 잉? 실천만 하면 돼요 우리 한번 질문해 보죠 우리 그동안 많이 배웠을 테니까 뭐 한번 해보자. 요 응? 나도 이 질문 할 것도 없이 다 아요. 해봐. 놈을 알아보네. <웃음> 자 그래요. 그러면 에, 질문을 한두 사람만 해봐. 네. 뭐라도. 예. 예. 도 확실히 높다 <웃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합쳐진 소리를 물어버리니까 이건 말안 하면 또 법사가 입장 곤란하겠지요? <웃음> 에 아주 그, 이 도라고 하는 말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포괄적인 그런 말입니다. 에, 크게 보면은요, 어, 그 천지의 도가 있고 하늘과 땅의 도가 있어요. 우주의 진리 말하자면 진리란 말하고도 같습니다. 법이란 말하고 진리란 말하고 도라는 말이 아주 많이 통해요. 서로 상통하는데 다른 점이 있고. 근데 우선 에이 천지의 도가 있고 그다음에는 에 인간의 도가 있어요. 인간의 도 그렇죠? 또 어, 우리 불교로 말하면은 불도라고 하는 거니다 불도. 불도라고 불도 하는 게 뭐이냐 부처님이 되는 길이 있고 부처님이 되어 가지고 가시는 길이 있어요. 여기 좀 다르습니다. 같은 길이라도 그러겠죠? 예. 그래서 에, 그런데 이 천지의 도가 뭐냐 그러면 옛날 말로는 원형리정이 천지의 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형리정이라고 하는 게 뭐이냐 그러면은 이것도 어디까지나 우리 중생들끼리 하는 소리입니다. 이 진짜 도는 얘기가 지금 잘, 그거는 말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해봐야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대전제 해놓고, 우선, 추나추동 사시자, 응? 그거를, 에, 붙여서 말하면은, 이, 1년, 1년을 한 운도로 이렇게 볼 때, 봄이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 형이고, 흉통 형. 또 가을이 리, 날카로운 거. 아주 서리, 서리가 팍 내리듯이 그런 거. 또 이제 마지막 겨울이 정, 고들정.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에는 싹 없애버리잖아요. 물어 돌려버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원은 시발한 봄이고, 마지막엔 없애버리는 거. 시극, 태극, 시극, 무극, 이렇게도 나눕니다. 그건 그런데, 어쨌든, 천지의 도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보면은 대단히 그 말도 문제라 있어요. 그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당장에 이 공간만 하더라도 한없는 세계가 있어요 무슨 세계냐 그러면은 우리말로 이 화음세계라 그럽니다 화음의 세계는 이 우주가 여러분 알기 쉽게 말하면 이 라디오나 텔레비나 뭐나 이 공간에 길이 무한하게 많이 있어요 회로가 응? 그러니까 채널만 맞추면 다 통해 그렇게 무 길이 많아. 도라는 게이 우주가 한량없는 그런 엄청난 세계 소위 정신세계 물질세계 그 속에도 또 많은 세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도를 말하는 것은 도가 아니다. 도를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다. 도교에서도 그렇게 봅니다. 불교에서도 법을 법이라고 정해버리면 모유정법인데이 우주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데 일방적인 법을 내세울게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상당히 높아지는 거예요 주역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주역도 그게 수리인데 수리로서 대충 다 채널이 되지만은 전생 전생은 모릅니다 미안하지만은 전생하고 금생하고 후생까지는 주역이 다이 소리가 나와 있아요